여기 아침에는요, 까마귀가요, 엄청 깨워요. 네, 붉은 얼음 자연유정님 오랜만에 왔더니 술에도 이렇게 디자인이 바뀌었네요. 술에 가져가야지. 음, 공영이에요. 오늘 저는 11번. 어 이렇게 잔디 야영장이 가운데 있고 이렇게 된데는 나 오늘은 처음 처음 가보는 거라 아 오랜만이다 근데 아침에 해는 잘 들겠네 이게 도대체 몇달 만이냐 음 약간 흥분됐어 내 자리에 왔어요 새우란 응 오다가 이거는 뭐 텐트를 떨어친 것 같아. 어디 갔지? 텐트가어디까떨어뜨지 제가 떨어뜨렸어요 수리해서 떨어져요 어쩐지 갑자기 가벼워졌더라 전기 사용하는 거 처음인데 되게 바짝 당겨서 텐트를 쳐야 될것 같아 그냥 이 앞에다가 쳐야 될것 같은데? 여기가 아 멀어 전기 이거는 여기구나 여기 있네 요거는 소화기 소화기였네 예. 전기 한 사람 하루에 이렇게 쓴다고 했더니 2,000원 받아요 전기 사용료 싸네 싸다 여기 자리값은 얼마냐고? 7,000원 평일 주말 가격 똑같아요 원래 동계용으로 구매를 해놓고 아파가지고 치는 법이 있다 전혀 모르겠는데 큰일 났어. 어떻게 치는지 몰라. 어, 이렇게 된다고? 이거 너무 쉬운데? 텐트 칠때 이게 필요해요. 원래는 이거 이렇게 탱, 땡겨서 텐션하면 좋아요 안에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요거요거 이거, 이거. 이걸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대충 끼워들 이거는 쉽게 오지 말라고 약간 확실히 텐션을 안 주니까 좀 텐트가 좀후들거리긴 한다 <웃음> 괜찮아? 비장의 무기 이게 소파형 3인용 전기장판이 딱 좋은 것 같아 전기를 오늘은 씁니다잉 80대 20이야 그냥 350g 밖에 안돼요 여름 침낭이에요 내가 네팔 갈때이 침낭 썼는데 왜냐면 공항에서 노숙했거든요 공항에서 노숙할 때이 침낭으로 끄고 오리 털이 좀 부풀어 오르게 하는 동안 난밥 먹어야지 여기는 취사장이에요 그쵸. 미용시간이 다시5 0분까지 시간 얼마 안 남았어 또 문으로 나가면 여기 응, 이렇게. 이렇게 화장실이 있고 샤워실이 있어요 아무도 없는 것 같으니까 한번 열어볼게요 9시까지 응, 성인 1인당 2천원 이와 편뱃놈이야 와 냄새 되게 좋아 우와, 여기 2천원 내고 한번 써볼 걸 그랬나? 여기 상우랑 4개 있고 음 손뱃놈이 큰 말해 네. 근데 샤워실은 9시까지인데 취사장은 5시 50분까지고 참고거 같지 않은데 모르겠다. 네 오늘은 의자 대신 그냥 이 방석을 쓰기로 했어요. 의자를 가져왔다가 다시 차에다가 넣어놨어. 왜냐면 여기 이렇게 단차가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앉아있으면 될것 같아. 오늘 먹을 거 뭐가 좋았는지 보여드릴게요. 국물이 먹고 싶은 것 같아서 시래기국을 가져왔어요. 항정살이에요. 시래기국에 말아먹을 밥. 이거는 소금후추 김치. 김치는 좀 있어야지. 나머지는 뭐 이렇게 꿀스틱, 상하고 홍삼. 아 이거 또 다른 홍삼. <웃음> 그리고 동백 라떼. 이거 두 갠가 남았는데 하나 가져왔어요. 이거는 티. 피하고 카누 노 사실 김치를 이렇게 같이 구우면 소금 별로 필요 없어 그냥 후추만 가져올걸 다음부터는 고기는 가져오지 말아야지 좀 미안하다 이 좋은 공기 좋아하는 영화 엉정성을도 먹고 먹으면서 어, 오늘 밤 맥주 마시고 과자 먹고 어, 원래 이 시간에 맥주를 마시거나 과자를 먹게 되면 엄청난 죄책감이 시달리는데 텐트치고 뭐 겨우 그런 거 밖에 안 했는데 그런 거 했다고 안 찔린다? 응, 음, 먹어도 될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아, 니 줄리안 줄리안 영어를 너무 선택을 너무 잘한 것같아 제가 요즘에 다시 블로그를 시작을 했거든요. 뭔가 되게... 사실은 이 영화는 메리 스트립 때문에 좋아하는데 여기서 또 블로그가 나오니까 음, 뭔가 좀 도전이 되네? 엄청 쓸만해요. 엄청 작해. 그, 그리고 이뭐 무슨 뭐, 방식이래, 뭐야? 요즘에 새로 나온 방식인데, 그 산소를 쓰지 않는. 근데 이 텐트의 단점은 이 지퍼가 안쪽 텐트 지퍼가 양쪽으로 열고 닫게 돼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구멍이 없어. 그래서 전기를 쓸래니까 이렇게 이게 아주 미스네. 나머지는 다 좋아요. 아침입니다. 여기 아침에는요. 까마귀가요. 엄청 깨워요. 텐트에서 그래도 이렇게 맞이하는 아침이 너무 아.. 상쾌하네요. 음.. 휴양님은요. 8호 때 같은 거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브루스터까지만쓸수 있게 돼 있어요. 솔직히 브루스터 쓰는 게좀 간지가 안 나지만, 어, 그 조그맣고 유효한 좋은 장비는 없어. 그냥 집에 있는 거 차에 때려 싣고 와가지고 어, 캠핑을 하지요. 어, 1박 2일 자고 가는데, 그래서 짐이 은근 많아요. 아침 먹어야지 시래기꼭 이제 아! 가지는 엉덩이 캠핑 오면 계속 찾는 게 일이야 근데 어저께 내가 삼종살 구워서 주변 텐트에 되게 미안했는데 오늘 어느 텐트에서 생선 구워요 와, 생선 캠핑장에서 생선 물 냄새 맡으니까 되게 음, 신선하다 동백꽃 라떼를 먹겠습니다 제가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매번 여기까지 오시느라 많이 번거로워요 이렇게 동백꽃 새 고유탄 색깔이 나고요. 동백꽃 맛이 무슨 맛인지 몰라가지고 아무튼 그냥 달달해요. 조금 의미 있는 캠핑입니다. 이렇게 야외에서 즐기는 캠핑 같은 거는 다시는 못할 줄 알았어요. 아, 골절 때문에 눈이 조금 찌그러지긴 했지만 <웃음> 진짜 사지 멀쩡해서 제가 이렇게 직접 텐트도 치고 밖에 나와서 잘 수도 있고 할수 있게 돼서 너무 고, 고마운 일이에요. 이렇게 뽀송뽀송 올라왔는데, 접을 때가 제일 아까워. 잘로 떠봅니다.